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배우실 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DSLR이라든지 굉장히 화질 좋은 사진으로 찍었을 때 상세 페이지에 이 이미지를 쓰시려고 하면 굉장히 용량이 클 때가 있습니다. 또는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되시겠죠? 이런 사진들을 여러분들이 단계적으로 줄여 주셔야 자 지금처럼 찍힌 사진이 굉장히 이미지가 큽니다 이미지에서 이미지 크기 라는 메뉴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게 되면 이 이미지의 크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 상세페이지에서 보통 쓰는 이미지의 너비는 8 6 0에 너비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저는 dslr로 사진을 찍었는데 용량이 굉장히 크고 사이즈도 굉장히 크죠 60MB의 크기가 자그마치 5,616이라는 가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지 사이즈를 리사이징을 할때 내가 쓰는 너비가 뭐 860이다 라고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줄이게 되면 사진 자체 굉장히 좀큰 사진에서 한꺼번에 작은 사이즈를 줄이, 줄이다 보면 픽셀이 좀 깨지게 되는 현상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지 사이즈를 단계적으로 줄이게 되는데 뭐 5,616이라는 이 사이즈를 뭐한 단계 줄이게 되면은 음어 그냥 바로 이렇게 줄이게 되면은 이미지가 깨진다고 했으니까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을 500픽셀씩 단계적으로 줄이게 되는데 만약에 500픽셀씩 줄인다라고 했을 때 대충 뭐 5천으로 한번 줄였다가 4,500을 줄였다가 이런 일련의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시죠. 이 작업을 한번 수행을 해놓으면 내가 찍어놓은 사진 100장이 됐다 하더라도 이 사진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어 배치라는 기능까지 한번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미지 메뉴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기록을 해놓기 위해서 창 메뉴에 가면 액션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액션이란 메뉴 들어가시면 여기에 재생 버튼 아, 새로 액션을 만드는 버튼이 있습니다. 새 액션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 주신 다음 액션의 이름에다가는 이 이미지의 사이즈가 5 6 1 6이라는 사이즈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 가로 사이즈와 리사이징이라는 이름으로 액션을 기록을 하겠습니다. 혹시나 단축키가 필요하시다면 단축키를 이곳에서 만들어서 쓰시는 것도 가능하시겠고요. 자, 이제 기록을 누른 순간 여러분들이 약간 긴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업들이 모두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죠. 자, 기록 버튼을 눌러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 빨간색 버튼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미지 메뉴에 이미지 크기 메뉴로 들어가시게 됐을 때 나오시는 5616이라는 이 사이즈를 500단위로 줄이게 될 텐데 그렇게 줄이게 되면 아무래도 이 이미지의 크기가 조금 계산하기가좀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그래서 한 단계 줄이는 500을 줄여야 되지만 여기서는 좀계산하기 쉽도록 5000으로 한번 줄였다가 다시 한번 이미지에서 이미지 크기 메뉴 들어가서 4500으로 한번 줄이고 그리고 한번더 들어가서 4000으로 줄이고 단축키를 쓰면 컨트롤, 알트, I입니다. 단축키로 불러내도 괜찮겠죠? 단계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줄여갑니다. 줄이는 사이즈는 1500까지 줄이시면 되는데 1500까지 쓰는 이유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세페이지의 너비는 기본적으로 860을 사용을 하는데 내가 어, 이런 부분 옆에 있는 여백 같은 것들을 또 사용을 안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미지를 잘라서 쉽게 쓰실 수 있도록 1500 사이즈까지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줄이신 다음에는 저장 버튼 로 여기 있는 정지 버튼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 제가 방금 수행했었던 기능들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임시 이미지를 하나 불러내서 이 이미지 이 사이즈도 5 6000 ,600, 아, 픽셀이네요 얘는. 얘도 는얘 한번 줄여보도록 할게요 자5616 리사이징이라는 것을 수행을 하게 되면 단계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얘가 5000으로 한번 줄어들었다가 4500 이렇게 단계적으로 줄어들겠죠 자.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같은 사이즈로 줄이시는게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지금은 연습하고 있는 이미지가 5616 사이즈가 아니네요 그렇지만 이 기능을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하는 거니까 자 재생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리사이징이 돼서 1500 사이즈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련의 작업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어떤 파일을 부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리사이징 할수 있으면 좋은데요. 제가 굳이 5616이라는 이름으로 쓴 이유는 이렇게 가로 이미지 5616이라는 똑같은 사이즈로 찍었는 사진에다가는 이 액션을 수행해 주시면 되겠고 만약 에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세로로 찍었다 그랬을 경우 이 이미지 리사이징을 새로 이미지 줄이는 액션을 하나 더 기록을 해놓으시면 훨씬 더 좋으시겠죠. 자, 만약에 이렇게 기록해놓은 것을 빠르게 100장의 사진에다가 내가 한꺼번에 처리하고 싶다 라고 하실 때는 파일에 있으신 자동화란 메뉴에 일괄처리 영어로 보시게 되면 은 파일 메뉴에 스크립트라는 메뉴에 보시면 배치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배치 메뉴, 일괄처리 메뉴 똑같은 메뉴입니다. 클릭해 주시면 내가 방금 만들었는 이 액션이 뜨시고 어떠한 파일에다가 하겠는지 선택할 수 있는 메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해당하는 파일을 이렇게 폴더채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개의 사진이 있죠. 그 다음 선택을 누른 다음 자 어떤 대상 파일 내가 만약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다 라고 하시면 대상 폴더를 다른 폴더로 넣을 건지 아니면 그냥 저장하고 닫을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죠 혹시나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싶다면 해당하는 파일 이름에서 뒤쪽에 내가 원하는 확장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짜자자자자자 방금 기록했던 이 액션이 이 폴더체의 자체에다가 수행되는 기능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시는 거죠. 자주 쓰는 작업들은 이렇게 액션에 기록을 했다가 여러 개의 파일에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 지금 배우신 일괄 처리 메뉴를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